자 반갑습니다 오늘 자 전후공부 좀할게요전는공부자 어? 내가 한 30분 간격으로 내가 오늘은 미세코리아 네번째 강좌로 어? 이 네번째 강좌는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죠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자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어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고 우리는 이 새로운 정부가 정말로 서민을 위해서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된판인 응? 이상하게 꽈부리가지고 지금 나가는 게이 국제사회 경제, 무역 경제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힘든 시기가 막타고오는것 같아요 눈에 막 보일 정도로 자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 응? 어? 뭐 김정은 하고 해갖고 통일, 운동부, 통일 운동부터 통일운동부 시작해갖고 노벨상 운동에 가다가 어떻게 적폐청산 한다고 해갖고 또 어떻게 해? 재벌들 막 소돌이 막 소다, 소, 소탕을 치사터만은 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 되겠다가 진땀이 슥슥 나는가 봐요 식은 땀이 슥슥 나는가 보다.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 가서 일자리 만드는데 그거하고 막 뭐, 잘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좀되게 아파요. 자 누가 그런 일을 만들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나라일까? 나는 그게 참 슬프다. 나 여기서 제목에 보게 되면, 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을까라는 거다. 나임막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응, 부총리가 하도 핵에 망쳐간, 응, 종합소득세를 발표하는 법을 열받아서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좀 조용히 이제 가려고. 자, 이런 나라, 이런 대한민국에서 뭐 살까? 우리가 표를, 분명히 여기, 이 정권의 표를 몰아준 사람들은, 큰고관대장은 아닐 거라, 그제? 또 재벌들도 아닐 거라, 이 말이야.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도 아닐 거고. 자, 누구말따나, 어? 노동자의 힘, 일반 서민들의 힘, 이것을 인해서 적폐를 우리가 청산을 좀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앞으로 까마득한 음, 앞이 까마득하게 보이는 것 같아. 내뭐 여기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내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아, 너무나 슬프다. 서민들을 너무나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나 놓고. 군 서민들을 속이 나놓고또 다른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청년 일자리라고 지금 마구 잡이터 벌리고 있다 마, 국고에서 어떻게 해? 그게 가지고 일자리 없으면 돈 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해? 청년, 청년들 고용하게 되면 돈 대주고 그 국비들은 누가 또돈 되는 건가? 나라에서 돈대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런데 있는 사람들인 오늘 보니까, 맞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들인데, 뭐, 15, 19억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내는 거 35만 명에 국한해갖고, 1589억을 거둔다고 해놨더라. 이야, 그래서 너무나 슬프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정말로 시민들을, 서민들을 위한, 저, 지금 여의도는 저거 막 천다 난장판이다. 저거 막다 쓸모없는, 쓸모없는 것이고,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당이 하나 탄생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내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나막 열심히 박수 치고 응원하려고 지금부터 하고 있다.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게 되면,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이런 국회의원도 뽑고 이런 당을 만들어 갖고 정말로 서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정부가 새롭게 탄생됐으면 참 좋겠다 왜 지금 지금 있는 정부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만들 그렇잖아 와이 재벌 총수 말라고 만날 거고 법만 잘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다 놓을 텐데 나 나도 옛날에, 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내 연구원이 있을 때 민주도 청출시이다. 나 그러면서 노조들을 요구한다. 왜? 노조들이 묵고 놀수 있는 노조들은 어디까? 저뭐저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노조활동 해가지고 뭐일안 하고 일안 하고 월급 주는 그런 노조가 있겠나? 없잖아. 그래서 그 동안에. 음, 좀 슬프다 슬프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청년들인데 희망을 좀 주는 이 정책을 뭐 알란지 안 알란지는 모르겠고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리셋코리아입니다 자내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아마 100% 거의 맞을 거예요. 리셋 코리아. 지금의 정신 상태로서는 시민들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정부나 뭐할것 없이 모든 뭐 이거 정신이 얼빠지지, 질 빠졌어. 어느 것이 맞는지 조차도 모르고 서로서로 서로 속이고 서로서로 서로 막, 이거 하고, 치고받고 하고, 그러면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보지. 지금은 봐봐. 내가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속으로는 욕하겠노? 저 멍청한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균형도 못 이루고 이렇게 되고잖아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그 멍청한 사람들인데, 멍청한 데 펴주겠나? 해봐야 어떻게. 그러면, 우리 나갈 사람은 좀 나가야지.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뭐 보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좀몽쳐있으면 저기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 돼, 국회의원들은. 그, 뭐 이제, K부터, 막 KK, 뭐, H,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집에 가야지. 근데 이런 말 했잖아. 좀 그러나? 마치 KKK 많다, 저기는 보면. 막 KKKK. 말기. 자, 그래서, 이제 코리아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해야 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원점에서.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뭐냐. 청년들이여 우리가 힘을 내자. 이런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지라도 좀더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왜? 이 올바른 적폐를 청산하고, 악법을 청산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으이? 법이 탄생되는 이 국회의원들만 뽑으면 난 되겠나. 그렇지? 너무 심했나 아니잖아. 그렇지? 응, 맞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청년 일자리다. 왜 청년 일자리들이 이렇게 청년의, 청년들이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것을 내가 상세하게 이유와 원인을 적어주고 이것을 당장 우리는 법만 해결하면 돼. 이것을 못하는, 뭐, 내 뭐, 노동부, 노동부든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이런 정부에서 무엇을 믿고 하겠노? 누구를 믿겠나? 그제?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는 청년 일자리다. 여러분들이 왜 청년에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베이브 부머 그렇게는 50대에서 63살까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요. 그죠 이때 베이브 부머 시대가 1년에 거의 140만 명이 태어났어요. 베이브 부모가 왜? 청년 일자리를 이것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적폐, 악법 때문에 이 청년 일자리들이 안 만들어지는 거, 영원히 어쩌면 못 만들지, 이런 조치로 가면 영원히못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년에, 그 당시에는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가 지금, 지금 임할때다 돼갔지, 그지?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는 140만 명이 태어나서, 그리고 지금 70년대에 보게 되면, 70년대에 보게 되게 되면, 거의 한 50만 명이 태어났어요. 올해는, 올해 가게 되게 되면, 2018년은 거의 한 30만명도 채안될 거야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는데도 불허하고 일자리를 청년들인데 졸업생들인데 일자리를 못 만들어 준다는 것은 그거는 뭔가 사회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 거겠지 그러면 뭐냐 누구의 책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정부의 책입니다 뭐 5번 정부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책임이야 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정치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 특히 우리가 어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들은 라이센스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 의사도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 그죠? 이렇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치를 이끌어 가다 보니까 자기들인데는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 있다 그렇죠 고민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머지는 어떨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 옛날에는 우리가 한 60을 기점으로 해서 60세다 60세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것을 정인퇴임을 하게 되면, 이 이후에는 체력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거의 다 집에서 신세대예요 그렇게 신세대라 이렇게 신세대가 아니고, 그냥 노는 세대였어요. 건강상. 그렇게 특별하게 건강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일부분의 세대야.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이 80, 우리 천복의 논리에 따라서, 81세까지는 일해야 된다는 세대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어, 어? 국회에 한가 봐. 국회 가보고, 뭐, 우리 고위 간직에 보게 되게 되면 70살, 80살 모은 사람들이 뭐 태반이잖아. 그러면,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140명이 태어났는데, 140명이 태어났는 말이야. 정상적으로, 정상적이었다면, 정상적었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산업구조가 좀바뀌다 산업구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이렇다 그러면 70년대 사람들이, 7 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취업을 못 해가지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뭐가 잘못됐도 잘못됐다. 멋있는지 알겠지? 자, 그런 것은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이 정년을 어떻게? 정년을 어떻게? 노조의 압박에 의해서, 노조의 압박에. 의해서. 노조의 압박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일부 사람들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그 권한에 의해서 이, 연, 이 연장을 연 시킨 거야 연장을 공무원들도 원래는 55세잖아 자 그런데 이것이 막 쭉쭉쭉쭉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대학교는 65살까지 소신말해서 65살까지 평균적으로 강의할 수 있겠나 일부 사람들은 강의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강의가 절대 부족한 거야. 그런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쳐갖고, 뭐 학생들이 똑바로 노겠나. 자, 그리고,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갈 사람이 어디 있나, 갈그 사람이. 여기서 반이, 여기서 반이, 그냥 자영업을 한다고 하고, 반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을 늘리나는데, 아들이 어떻게 가겠나? 못 가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 아이가 학교도 60살이면 60살까지 딱 하고 뭐 그거 하면 되는데 65살까지 늘라가지고 5년 동안 놀라보니까 어디 가겠노? 갈 데가 없지 대학 교수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럼 65살까지 그러면 대학 교수들은 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거야 전문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학생들이 간단해. 이한데 140명이니까 절반이라 하더라도 1년, 전년, 정년, 정년을 1년만 단축시키 보면, 이거 일자리 하나도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도, 내년에도 정년 1년만 가게 면 아무것도, 없어. 그 뒤에는 일사천리로 가는 거야. 그와 고민을 하고 있노? 그거 갖고 어떻게, 어제 아래 뭐, 뭐 교도소 잡아 교도소 가갖고 이랬는데 또 가갖고 없죠. 외국 가가지고 어떻게 또뭐 대통령이 그뭐 뭐 잡아현 사람인데 가갖고 악수하고 뭐 그러니까 일자리 그것을 만들어 하면 못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지. 난 누가 그거 뭐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잘못된 법을 원인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는선 이상한게 만들어자 그러면 이 정년 1년만 단축시키면 단축시키면 이 학생들 다 열거잖아 그러면 1년 단축시킨다 해가지고 그 사람인데 공짜로 가나? 1년 물을거살거줘 왜? 아 명예퇴직하게 되면 1년 주면 되잖아 정금만 1년 단축해놓고 1년분이 남았으니까 1년 뭐 명예퇴직하면 주면 되지 뭔그를갖다가붙어 뭐 놓고 있으면서 맨날 고칠 거는 안 고치고 엄든 거 갖다 고치나 놓고 이게 50만. 이 140만 명중인데 여기 정년 1년 타하면 50만 명안 놓겠어. 그러면 그 청년 50만 명 갖다 여으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 인제는 어떻게 해? 1년 월급 받는 것이나 놀면서 1년 분 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정년을 계속 당축시켜야돼나라 지금 사고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여기서 1년 늘리나 여기서 2년 늘리나 이때 60살이 넘어가지고 정년 퇴임을 하면 이 나머지는 뭐할 거야? 놀고 아무것도 없잖아 자 예를 들어갖고 법 만드는 국회의원인으나할 거고 이? 변호사는 할 거고 나머지는 누가 할 거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먹고 살 거고 나머지는 먹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산에 나 가고 어떻게 그런데 산에 가는 것도 들에 가는 것도 아니 10년 20년 동안 다니라 카면 그건 누가 다니겠나 비가 고눈 오고, 오고 태풍 불고 하는데 그뭐 간단한 문제를 안 고치는 거야 왜안 고치겠나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게 청년들 소청년 일자리 말마... 이조지만 예, 나보려고 하는 거야 예, 조지만 나보려고 하는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 일자리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여기에 1년 단축시키고 1년분치 월급 주고 이거 하게 되면 또 월급 주고 하면 더 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일자리가 어디있노 일자리 잘 나갔지 그 돈이 큰것 같아? 싸봐 응? 엄청난 돈인 것 같지? 참 세금 에? 있는 사람인데 세금 요금 만큼 올리고 담배값에서 6조원이나 세금 그다 가지고 거짓선 하면서 이런 거는 좀 못하나? 그리고 이제는 정년을 단축시켜야 돼요 왜? 사람이 81살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살 넘어서 퇴임을 하고 나오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못해. 일할 수 있겠나? 그러면 이 정년을 이 55세로 50, 낮추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재력해야 돼? 80살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 갖고 이게 55세에서 81살이면 25년이에요, 25년. 그렇죠. 자, 30에서 55살까지 면 25년밖에 안돼 나이 들어서도 25년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그런 재교육을 해갖고 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여기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이런 이런 뭐 정년퇴임한 사람들이 다 있는 담당하고 어 젊은 사람이 가야 될 거는 젊은 사람이 갈수 있도록 이 법을 바꿔야 안 되겠나 야, 나, 참말로 참ciaż.. 우리나라 돈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한거 있잖아. 한국에는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무기 막 팔아야 된다. 한, 한 대가. 왜 그렇게 했노? 자, 뭐, 누구말따나, 저 위에, 위에서 정상회담 한번 해갖고, 도로도 놔주고, 철도도 놔주고, 가스 간도 하고, 저 소련에 가고 가스 갔다 해갖고, 다 해주고, 응? 인도 가가지고, 이, 응? 인도네시아 가갖고, 뭐돈다 퍼주고, 이, 응? 인도 가가지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있는데, 응? 그, 미군 하는 거, 그거, 안받을라 하겠나? 돈이 그렇게 허리 빠지는데. 진짜지 모르지만. 아니,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 아이 누구말 때는 그 뭐고 그 B2 그전 전폭기 전폭기가 우리나라에 한번 왔다 가면 8천만 8천만 원뭐한번떤면뭐 8800원인가 뭐 88천만 8, 원인가 8억인가 니터다네아 그러면 우리나라 돈 많으면 좀 대주면 되지 우리 미국 없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지 못했잖아 그렇 아, 내것들뭐잘 사면 다 대수 푸겠다. 그거 뭐. 미 방위부는 그거 다 대수 푸고. 그거 오는 거다 대수 푸겠다. 왜못 대주나? 돈이 있는데. 뭐땅 속에 파묻지 말고. <웃음> 자, 그래놔놓고, 이제는 이청년을 단축시키갖고 저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5만원 건 당장 없잡 빼야돼. 당장 없애빼야돼 지금 이 인터넷 속에서 이렇게 잘 되는데 5만원 건이 뭔데 필요한 5만원짜리 들고 내가 설득 어딨노 몰라 뭐 동주 갖고 만원짜리만 있으면 충분하지 전부 다 인터넷이고 전부 다뭐 휴대폰 안에 오는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돈 말라고 찍노 그리고 우리나라 돈로댕기나 우리나라 지금 5만원 건 생각해봐 한 60%는 잠적에 있을 거야 그 땅속에 품치 있을 거야 그거 다없애빼야돼아 그런 세금은 안 거두고 뭐 어디 갔어 담배세 올리갖고, 세주고, 일반 쓰면 저거는 돈안 낸다고, 휘발유값 세갖고, 그 누구, 재산세 이런 거는 저거 내기 싫어갖고, 그거는 못 올린다 해서, 아이, 사기치는 어떻게, 어, 아파트 전세나, 사기, 사기, 아까도 전세나 받아, 어, 챙기갖고, 어디 사고 터질뿐면 내년에 사고 터질까거 아이가, 내년부터. 이런 치즈 이것이 적폐지. 와 나는 뭐적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이 적폐지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 아이 사람이 1년 단축했다 해가지고 돈 안주는 것도 아니고 돈다 주는데 뭐 1년 단축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노조에서 반발할 게뭐 있노 그쵸? 그리고 시간을 단축해갖고 이때는 어떻게 55세 정도 되게 되면 한 2년 동안은 재교육 시켜. 우리나라 돈 많은데, 그걸 교육시키는데 돈몇푼 들어가겠노, 재교육 시켜갖고, 20년을 먹고 살, 25년을 먹고 살수 있는 이 전문 교육을 시켜갖고, 정년퇴임하고, 또 하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야 80만 살까지 사지. 이제 100살까지 사는데, 몇십년을 놀아라 말이고. 그러면 놀는 것도, 놀아봐, 뭐, 얼마나 그런 거. 뭐든 되는, 가끔 그러면, 청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예를 가지고 참, 임용고시 지났고, 발령도 못 받고, 공무원들, 응? 자, 세상에. 세상에. 50, 52시간, 52시간,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이? 사람을 많이 써가지고 할것 같나? 아, 시간이 걸리는 거, 50도 시간 하면, 그게 되겠나, 그리고 이 자리검사들이 50도 시간 해갖고, 어떻게 먹고 사노, 뭐. 이런 거는더 만들어갖고, 공개한대, 그러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어쩌란 말이고. 맨날 잠만 자까, 막. 그래, 이렇게 이제는 공무원들이야 되지. 월급을. 일을 하노, 안 하노. 뭐, 돈 주고. 어, 영가, 누구말때 대통령도 연가잘 써대. 뭐, 그러면, 다른데도 영가 다쓰고묶고 노는 거, 막, 뭐, 묶고 노자판만 만들면 되잖아. 뭐. 그런데 일반 기업체는 그리 되나? 아, 언제까지 납품해라는데 봐봐. 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카, 아시아나 한국에 기내식 공급 못하더라, 이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 거는 못하는데, 그거 뭐, 52시간 하락하면 돼. 맥탕 모르는 사람을 떡대라 놓고 그거 하락하면 할수 있겠나? 그래놓고 공급 못했다고 고그거 갖고 또 차대 가지고 막 그걸 쎄는 막 막치픈다이 말이가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사고를 조금 바꾸자. 사고를 조금 바꾸는 것이 어떻게 리셋 코리아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악법을 악법들은 악법들을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말따나 잘못된 법들은 바꾸고. 너무 너무 다단한 게 아니고, 너무 흠집내고 너무 맛있 이제까지 줄이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청년들인데 어떻게 이단축주겨 어, 돈 주면 되잖아, 돈 많은데 그거 뭐그 일단 그거 좀못 주나? 안 되면 담배값 더 올려, 마그 뭐가 <웃음> 주면 되지. 그리고 담배값 더 올리다가 다음 정권 뭐란지 당연히 안 내리면 다음 정권 하겠나? 이씨 봐봐라, 그지 말인 가 봐봐라. 지금 호리랑창 하다가 아마. 자, 분명히 시간을 이제는 직장도 다 줄여야 돼요. 우리가 54살까지 했다는, 그지? 중년 수리사주에 보면 54살이야. 그러면 55살에 정년을 하고, 55에서 57살이 한 2년 동안은 이제 정년템을 한 사람들을 전문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81살까지 일을 할수 있는 공간. 이때는 우리 그 5천, 그 뭐고, 뭐 최저 임금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는데는 자 여기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주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응? 그 능력이 안 되고 그래도 내 가고 가 싶은 사람은 또 가고 이렇게 자유에 맡기 어느 업종은 얼마 주야되고 어느 업종 아 법이 법을 만들고 법이 법을 만들고 이게 많은 짓이고 이게 뭐 젊은 시민들을 완전히 누구 말따나 이 안겼잖아. 주차위반 딱 이권을 갖고 해고 주민세 안 내면 또 세금 붙이고 휘발유세에 또 올리고 담배값에 또 올리고 뭐. 맨날 하는 거지 서민들만 이렇게 골병들드는 거야 세금 걷든거 어디 서민들이면 다 그런 거잖아 지금 종합부동세봐라 돈이 그게 50억 이래 샀는데 꼴란는 어떻게 72만원 것을 갖다백 277만원인가 뭐 낸다고 했고 200만원 올리갖고 그것을 엄청 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35만 명인데 그거 올린다고? 세금? 아씨 담배 피우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게 올리는데. 꼴랑 그 부동산 그 재산 많은 사람들인데. 그걸로 35만 명인데 그거 올린다, 이 말이가. 야, 나 경제부총리, 이거 뭐, 나 진짜 지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온다. 자기가 그게 대상 되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상 되겠지. 자기 선면은 하나도 없겠지. 그런 사람이 이 지각이 없는 거야. 이런 이, 이런 당을 갖다가 다음에 또 증권을 미리 주겠나. 노걸적 그러 이게 뭐 돼. 자, 청년 일자리는 이제 간단한 문제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게 되면 기업체들인데 자, 법적으로 1년 단축이다. 우리 지금 그거 많이 주잖아 법적으로 1년 단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 고용을 하게 되게 되면 90% 주잖아. 90% 주나? 100% 주나? 6개월 동안 1년 동안 주잖아, 노동부에서. 자, 1년 반은 공짜를 준다. 그거 가서, 그 대신 젊은 사람들 열어. 그러면 50명 나가면, 50만 명, 50만 명 나가면 50만 명 들어오잖아. 걱정할 게뭐있나 그럼 어디서 두고 아야지그 법만, 응? 가락한 개만 숟가락, 응? 펜한 개만 착착착 숟그리쁘게 되면 다 끝나는 일을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뭐, 어지 아래, 뭐, 응? 온데다 어, TV 갖고, 뭐, 교도소 갔다 이는데 그것도 가가지고, 일자리 창출해 달라고. 이게 뭐 하는지, 지 이거, 나 이상하다. 난. 거기는 뭔가, 이게 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뭐, 그, 뭐, 재벌, 뭐, 재벌, 뭐, 어떻게? 해? 뭐, 하는 걸뭐한대 놔놓고, 이 뭐, 수십 에다들어고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뭐한 대. 너무 지금 잘못 빈사람들 어떻게 텔레비 내놔 놓고 얼굴만 끄시게 만들어보고 희영창창 만들어보고 그럼 나중에 또 치시고 아이씨 모르겠다 뭐그자그래요이 청년 일자리는 인구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한 1, 2년만 청년퇴임 땡기 보고 나면 젊은 사람 일자리 만들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 일자리 그 응? 공장 말이갖고 공장 말이갖고갈 사람이 있나 인구거래 맞나 공장 지나오면 많은데 능률이 안오는데 임금이 없어갖고 그럼 삼성이 저 밖에 가갖고 임금 많은데서 임금 요구만큼 주고 어? 그러면 이익이 생기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하면 해갖고 더 그만 주도 않는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 아이가 그렇잖아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한 몇백만 명될까 아이가 그죠 그, 만원 짓고, 그 공장 친대 해갖고, 어? 갈 사람이 어디있노? 아무도 없는데. 그럼 뭐, 지금 기존인데 정년퇴임 시기고, 소천만 해서 우리나라, 내 자동차 그거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임금이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잉? 그런데 미국 가게 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겠노, 앞으로? 그 하게 되면, 자, 자동차 같은 데서는, 그, 일안 하고 묵는 노조들이 얼마나 많겠노? 나 노조들도 좀,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자기도 좀, 조금 일찍 대보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빼주고 젊은 사람 기술을 익혀또 5년, 10년 걸리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치? 젊은 사람은 이거 5년, 10년 걸리니까 빨리빨리 배출해갖고 빨리빨리 이어가지고 또 나가면서 이 순환을 시켜야 돼. 몇, 몇 년만 하면 끝나는 것 같다가. 그걸 안 하고 청년 일자리가 어떻고 고민이 되고 일자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해결 망책한짓 하면 안 되겠지? 이 단뜨는 거 법망에 딱 봐봐 이것이 바로 적폐다. 적폐를 바꿔봐 법망 딱 바꿔버리면 모든 게다 끝나는 거야. 그것만도 청년 일자리 고민하고 있는 어? 학교가 학교도 이제 정리해야지. 학교도 쓸데없는 가 만들고 쓸데없는 짓 하는 학과 좀 없애야 돼. 인구도 없는데 어떻게 없는 거 전부 더 숫자 노름만 하고 앉아돼 학교에서 돈 놓고만 받으려고 듣는 거다 해줄 나중 다음에 돈놓고만 다음에 이야기할게 자 그래서 청년 일자리 이 고민 하나도 안 되는 일자리를 갖다가 왜 고민하는데 이 이런 나라 좋은 나라 아니겠나 아 젊은 사람들이 팍팍 들어가고 나이 사람은 하고 나이 사람은 또 새롭게 또 출발하고. 그 얼마나 좋은 거야. 순환이 착착착착 되면서. 뭐, 전인태님, 그거, 1년, 1년 있는다, 1년 더 있는다 해갖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크게 무슨 도움이 되겠노? 그제? 20년을 내다보고 해야지. 교육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이 훈련한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직업을 우리 구성하는 이 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이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서민들도 생각해 주고, 응?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당. 다음에 이런 정당 뽑아주가 되겠나? 안 된다. 나는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을 달리 했는데, 앞으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1년 만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1년 동안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퍼주는 것밖에 안 했잖아. 퍼주는 게라고 소련가서 퍼주고, 북한가서 퍼주고, 중국가서 퍼준다고, 말레이시아가서 퍼준다고, 인도가서 퍼준다고, 온천지 퍼준다고. 아 무슨 돈 갖고 퍼줄라는 건 몰라? 받아온 건 뭔데? 아무도못 받아왔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돈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해? 얘 비행기 뜨기되 비행기 상대하나 하는 거 아이가? 미국에서 그건 모르겠나? 예? 아 미국에서 우리나라어 옳게 보겠나? 조금 있으면 봐봐. 항공무함 한문 지나가게 되면, 뭐, 한일조 원씩 내놔를 할 거야, 아마. 그렇잖아. 뭐, 군인들이 한 5천 명이 되겠다. 원자력, 항공무함이 지나가, 한문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한일조 원씩 내놔를 할 거야. 뭐, 누구나 돈 많은데, 엄청나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받아야지, 미국도. 지금 유럽에 가갖고, EU에 가가지고, 미국 주둔비 더 내놔라고 하는 거 아이가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는 좀말 보면 미국에서 좀말 보면 야 우리 오븐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해? 와 미국에서 우리가 한 100억 정도 벌렸으니까 50억은 내가 뭐사줄테니까 트럼프 대통령 50억짜리 뭐한 내놔 봐라 우리 사갈게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자, 미국 가가지 미국에서 흑자를 한 200억 정도 냈다. 아이, 트럼프 대통령. 우리 200억 냈는데, 흑자 냈는데, 100억은 지금 뭐 팔것좀내놔 봐. 서 우리가 사갈 게 있어야 뭐 잘할 거 아이가. 그치, 그래, 그치? 그래. 그럼, 야, 비행기 좀 사가봐. 그러면, 와, F35로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 T50, 이것 좀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그죠 아, 그러고막 바꾸는 거지. 그러면, 아, 트럼프가 미부서 우리들이 간체더올리고 하겠나? 아가이말보르주고 내가 좀 사갈게. 뭐든지 한 팔아 봐라. 이러는 거야. 응? 그러면 다 50억 벌인데 50억 다 줍으면 곤란하고 조금이라도 난간아야 될까이가. 그래서 아 50억 남았으면 아 25억씩 좀 팔아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가 갖고 때깍 부리고 야, 씨안 팔면 난안 오겠다. 해갖고 미국 가서 들은 넣어 보는 거야. 그지 25억 다끌고 아, 그런, 그런 걸 해야지. 아, 난. 자, 좌우지간 청년 일자리를 이렇게 해결하자. 청년 1년만 단축시키면 우리나라 청, 청년들은 이거 완전히 해소다 된다. 왜? 한명 빼고 나면 그뺀 1년분 월급은 나라에서 줘. 그러면 회사에서 돈안 주잖아. 그거 대신 한 명을 쓰든 최소한 도세명을쓸 거야. 한이 먼저 빼내고 나면 젊은 사람 세 명은 쓸거래 말이야. 최소한 두 명은 쓸거래 말이야. 그러면 한 명은 이무고용이고, 한 명은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그거 가갖고, 뭐, 총수 만날 이유가 뭐 있노? 법적으로 딱 해갖고, 하나 정년퇴임 시키고 1년 정년 단축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한 명은 이무고용, 청소년, 청년, 한 명은 이무고용, 한 명은 추가로 좀 해라. 금고상.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세제 혜택도 좀 주고,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아, 10만 명 나가면 청년들 20만 명 고용하잖아. 아, 그런데 뭐 때문에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건 모르겠어. 야, 그래서 우리 경제부서들, 나 머리 너무 좋다고 생각해. 이? 어떻게 해갖고, 하, 그 계산해갖고, 22%에 1조 2천억이 거두는데, 5분에난 어떻게, 그게 너무 많아갖고, 1589, 35명만 명에 의해서, 1589억만 거두겠다. 와, 내가 이것을, 이것을 믿어야 하나? 그렇정 정말 이 간단한 문제를, 왜, 왜 그래, 그러나? 나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들만 앉아갖고,